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창세 기 24장 1절로 2절 9절로 1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으십시오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네 손을 넣어라 그 종이 이에 그의 주인 아브라함의 허벅지 아래에 손을 넣고 이 일에 대하여 그에게 맹세하였더라. 이에 종이 그 주인의 낙타 중열 피를 끌고 떠났는데 곧 그의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나 메소포타미아로 가서 나울의 성에 이르러. 성경은 구원 계시의 책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이 담겨져 있죠. 하나님은 구원에 있어서 어떠한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또 하나님은 이 구원을 어떻게 이루시고자 하시는지 또그 구원을 어떻게 성취하셨는지 그 하나님의 성취된 구원의 자녀는 어떤 존재이며 또 어떠한 거룩한 상태로 하나님은 생각하시며 요구하고 계시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하여 담겨져 있는 것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나타나는 사건들 그리고 각 인물들은 요두 모습을 갖고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의 자기 계시를 갖고 있어요 하나님 자신이 그 인물 속에서 하나님 자신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그 인물 속에서 나타내요 그러니까 인물 속에 하나님을 설명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인물은 죄인인 동시에 의인인 성도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성도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분리된 모습 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상화되는, 회복되는 모습, 연합의 모습 이런 부분들을 한 인물 속에 두 입장, 두 모습을 다 그려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결코 쉬운 책이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의 영에 의하여 눈이 열려지면 이두 모습을 보면서 이루 말할 수 없는 하늘의 비밀들을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속에서 등장하는 이 아브라함은 틀림없이 성경에서 예표하고 상징하고 있는 인물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예표하고 상징하고 있는 모습은 두 모습이에요. 늘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또그 하나님으로 나타나지는 모든 것들을 이 아브라함이 상징하고 있어요. 또한 이 아브라함은 틀림없이 성도인 우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 아브라함이 한 인물인데 두 모습, 두 입장을 늘 갖고 있구나. 오늘 본문 속에서 이 아브라함의 두 가지 모습, 두 입장이 어떻게 증거되는지를 살펴볼 것입니다. 쉬운 설교 아닙니다. 좀 말씀 드리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는 이 아브라함이 성도의 입장에서 증거되는 메시지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볼게요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았다 늙었다라는 것은 이제 137세에 사라가 죽어서 막벨라굴에 매장을 했잖아요 그리고 약 3년 어간쯤 지난 지금 140세쯤 나이예요 그래서 이때 나이입니다 이때 보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다 이게 이제 완료형이에요. 그 모든 일의 복을 주셔 왔다 뭐 이렇게 완료형인데 이 뜻은 이제까지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주신 복이었다라는 설명이잖아요. 근데 그 우리가 아는 것처럼 어떤 건 복처럼 우리도 인정할 수 있지만 어떤 거는 저게 복이었나? 응? 저렇게 그늘 그, 하나님의 그 약속에 늘 언제쯤 이루어지나 전전긍긍했고 또 어, 하갈의 문제로 가정에 불화가 생겼고, 이스마엘을 내쫓아야 되는 그런 아픔도 겪고. 근데 이런 것들이 과연 복이었나? 네. 복이었다. 라고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복이었다. 어.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는 그거는, 음, 그건 아니었다 싶은데 성경은 범사에, 그러니까 범사에라는 것은 모든 일에. 아브라함의 인생 여정 속에 있었던 겪었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복주심이었다 말씀입니다 왜 범사의 복이었다라고 성경은 증언할까요? 하나님의 감동 속에 기록된 이 성경은 앞뒤를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이 성경은 왜 이게 복이었다고 그럴까요?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매 순간, 때론, 음, 때론 그 힘들었던 그 순간이 믿음을 바로 세우는 경험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복이었다 그러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의 인생, 또, 어, 성도인 내 인생에 두신 목적을 빠짐없이 이루고 있었던 순간이고 그 사건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두신 목적을 정확하게 예, 이루시는 그 순간이었구나 그래서 복이었다 그런. 그렇다면 예, 지금 우리가 눈물을 흘리고 있는 음, 이것조차도 복이구나 아멘 할 때까지 <웃음> 예. 뭐가 승리냐? 성도의 인생에 있어서 승리는요 우리 10편 68편 19자 우리 다 같이 한번 합독해 볼까요? 함께요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성도의 인생의 승리는 내 짐을 모두 다 하나님께 맡겨놓라 이게 성도의 인생의 승리예요 왜요? 하나님이 내가 지금 아프고 견디기 힘들고 고통스러운 이것, 이 순간, 이 사건이 복이기 때문에 왜요? 내가 하나님의 목적 안에 있는 성도이기에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영광의 예배 안에 들어와져 있는 거룩한 성령의 사람들입니다 성령의 사람들 우리에게 오늘 이 말씀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간섭하심에 제외되지 않는다는 것이고 그렇기에 우리는 하나님께 내 짐을 맡김으로 인하여 우리 인생은 승리를 보장받고 승리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 확언할 인확 수가 있는 것입니 아, 내 인생을 승리다. 왜? 그 이유가 뭐냐? 나의 모든 짐을 나는 하나님께 맡겼기 때문다내 짐을 지시는 하나님. 나의 구원을 위하여 이 땅에 나를 내셨고 그것을 완성하시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은 이고 이러저러한 모든 사건들을 경험시켜 주시는데 여기에 여기에 하나님의 목적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빈틈없이 그 일을 이루어 가신다. 그러게 나는 이 짐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게 성도의 승리라고요. 오늘 본문 2절을 보세요. 아브라함이 자기 짐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아건대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어라. 자기 자신의 모든 짐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을 배운 또 깨달은 내 인생의 범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복주심이었다라고 깨닫게 되어진 아브라함의 행위예요. 아브라함의 모습이에요. 이 깨달은 아브라함의 신앙의 모습이 어떤 원리를 갖고 있는지 보세요. 지금 이 보면요. 아브라함이 이 늙은 종을 통해서 이삭의 신부감 며느리를 찾아오게 하는 그 일에 하고 있는 그 이해할 수 없는 행위예요. 왜냐하면 그그 그 종의 손을 갖다가 그 아브람 자신의 허벅지 밑에다가 그 종의 손을 넣게 하면서 맹세를 시키는 모습이거든요. 자 여러분 여기에서 범사에 하나님이 복 주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일에 있어서 나는 승리한 자다라는 것을 깨달은 아브라함의 어떤 모습, 어떤 신앙의 원리가 여기서 보여지나요? 너가 얘기하라 이거죠. 그 결론을 그러니까 며느리를 찾아오게 하는 그 신부감 찾는 일에 있어서 결론을 내기 위한 신앙의 모습이 아니라 잘 보세요. 결론을 내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모습이에요 너그 이제, 이제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어떠한 신부감이어야 되는지를 이제 아브라함은 이 종에게 말을 해요 그런데 이 신부감의 모습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러니까 결론을 가지고서 맹세를 시킨다면 이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믿는 거예요. 아 도저히 인간으로서는 있을 수 없는 그 일을 하나님은 결론을 갖고 계신다. 그 결론을 이미 내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모습으로 지금 이런 맹세를 하는 겁니다.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해서 결론을 만들어낼까 내가 생각하는 대로 문제가 풀려지도록 결론을 낼까 하는 일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믿음의 원리대로 오늘을 나는 살아가겠다라는 신앙의 모습을 지금 보여주는 겁니다. 이 모습을 믿음의 원리를 추구하는 이 모습을 아브라함이 며느리 찾는 일에서 고스란히 보여주어요 이이 늙은 종에게 요구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가난의 괜찮은 여인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결정하신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신앙의 여인, 그 여인 데리고 와라, 그거예요. 그런데 그 과정은 음,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자기가 생각해도 정말 이건 말도 안 되는 모습이죠. 그 신부감을 찾는 것이다라는 그런 어떤 그러기 위한 목표에 이렇게 접근하는 그런 어떤 아브라함 모습이 아니라 에, 신부를 못 찾아도 구하지 못해도 하나님이 정하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신앙의 원리대로 하라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 이런 수 있었던 것은 아브라함이 내 인생의 모든 순간 순간마다 하나님이 오르셨다. 그리고 하나님이 결정을 가지시는 분이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결정하심이 언제나 이루어진다. 그리고 그것이 언제나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이었고 승리였다. 이거 배운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지금 아브라함이 종에게 맹색하며 신부감을 구하는 며느리 찾게 하는 일에 이런 일을 하는 것입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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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어, 제가 그 우리 교회 청년들한테 가끔 이런 얘기를 들어요. 목사님, 우리 교회는 그 결혼할 자매 청년 자매가 없어요. 그 나보고 어쩌라고요. 좀더큰 교회 가면 이렇게 선택할 수 있는 자매들이 많고 이건 맞는 얘기죠. 그런 큰 교회 가야 이렇게 큰 교회 간다고 해서 거기에 보면 다 이미 짝이 있어요. 이미 자기가 결론을 가지고 어, 나는 예뻐야 되고 하여튼 뭐 보면 다기승전결 이쁜 거죠 예뻐야 되고 또 어려야 되고 음. 이런 부분에 대한 결론을 내리고 하는 부분에 대하여 오늘 아브함의 신앙 태도를 한번 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예. 아. 아브라함이 어떤 며느리감을 찾는지 그리고 이것은 내가 결론을 결정하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결정, 결론을 정결 결정하신 그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신부감을 찾는 우리 청년들의 또 우리의 어머니들의 아버지들의 이런 눈이 좀 떠졌으면 좋겠습니다. 그, 그럴 그수 있어 불신자와 또 믿지 않는 자와 세상과 어느 정도 타협하고 이렇게 되어져도 나는 할수 있어 이게 자기가 결론을 갖고서 하겠다는 거잖아요 성경은 신앙의 원리는 아니라 그러는데 해놓고 한 사람을 전도하겠다 이거죠 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아 이런 신앙의 원리를 잘 아브라함과 같은 신앙의 모습을 배워야겠구나. 자, 이것이 성도로서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한 성, 아브라함이 한 성도의 입장에서 증거되는 우리한테 가르쳐주는 하나님을 아는 자의 어떠한 모습이어야 되는지에 대한 메시지고 교훈이에요. 자,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입장으로 증거되는 모습은 무엇인지 지금부터 설명하겠습니다 훨씬 더 성경을 우리가 이해하고 해석할 때이 부분이 훨씬 더 초점이에요 지금부터의 본문의 해석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24장은요 음, 표면적으로는 그 이삭의 결혼 이야기예요. 표면적으로. 그렇죠? 어. 그래서 어, 그 뭐, 이삭의 신부감을 찾는 그래서 리부가를 만나는 그런 표면적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 성경 속에서 결혼 이야기를 통하여 설명하고 싶은 것은 예수님과 교회의 연합을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놓치지 마십시오. 신랑 예수님과 신부 교회가 한 몸이 되는 한 몸이 된다는 것은 그 어떤 이야기를 하려고 하냐면 한 몸을 된다 하나다라는 것은 그 어, 공동 상속자가 된다는 거예요 공동 상속자 다시 말하면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 하나님의 그런 아름다우심을 함께 나누는 그 하나님 나라의 다스림과 기쁨을 같이 맛보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서 그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공동 상속자, 하나님과의 사랑의 교제 속에 들어가는 공동 상속자가 된다는 것이 결혼 이야기라고요. 아브라함이 이 공동 상속자 까인 며느리를 찾기 위하여 오늘. 종을 보내는 거죠. 어, 음, 오늘 이 종을 보내는 문제에 있어서 2절을 한번 다시 보세요. 여기 보면, 어, 이 늙은 종에게 말하면서 아브람 자신의 허벅지 밑에 손을 넣게 해요. 이 허벅지라는 이것은 환도뼈입니다. 그 우리 창세기 32장에 야곱의 환도뼈가 부러지는 고고 그, 그 위치예요. 그 생식기관이죠. 골반 생식기관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왜 생식기관인 골반 밑에다가 손을 넣고 맹세를 시키나, 맹세를 하게 하나? 왜 그럴까요? 이것이 어, 언약행위예요. 이어이어 이, 언약이 어떤 언약을 지금 담고 있는 거냐면, 밀접한 관련이 갖고 있냐면 할례 언약과 밀접한 관련이 갖고 있어요. 할례란 게 뭐죠? 생식기의 표피 살을 잘라내는 거잖아요. 어. 그래서 이 할례 언약이 담고 있는 이 부분이 뭐냐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설명하는 것이고 이게 결국 세례예요. 그래서 할례 언약의 모습을 보여주는 이 이 환도뼈 밑에다가 다른 부위가 아니라 허벅지 생식기관 밑에다 손을 넣고 맹세하는 언약은 이 언약은 십자가의 언약인데요 결국 하나님이 언약 하나님의 언약이고 이 사건은 이 일은 하나님 자신이 이루시는 구원사역이다라는 것에 대한 맹세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의 이름을 두시고 존재를 두시고 하시는 맹세입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오늘 본문 9절에도 또 보세요. 그 종이, 그 종은 여기 늙은 종입니다. 이 늙은 종은 사실 이 늙은 종은 가시적으로는 창세기 15장 2절에 나타나는 담메색 사람 엘리에셀을 말해요. 그러니까 이 늙은 종은 사실 엘리에셀이죠. 그런데 이 늙은 종이 여기 보세요. 그의 주인 아브라함의 허벅지 아래에 손을 넣고 이 일에 대하여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였더라 그러죠. 이 늙은 종이 설명하고 있는 이는 성령 하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어, 아브라함의 허벅지 지에 손을 넣고 맹세하는 이 종의 모습 종의 모습이에요 종 그리고 이 이후로는 아브라함의 뜻을 잘 받들어서 아브라함의 뜻대로 행합니다 아브라함의 생각대로 이게 바로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실행하시고 적용시키시는 모습이에요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아시고 그대로 실행하시며 그 일을 이루시는 종의 모습으로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으로 소개돼요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의 모습이 어. 하나님의, 성부 하나님의 모습으로, 그리고 보내어지는 그 엘리에셀의 이 종의 모습이 성령 하나님의 모습으로 지금 그려지고 있다고요. 이런 부분에서 성령 하나님이신 오늘 엘리에셀이 이 일에 대하여 맹세하는 거예요. 맹세한다. 그 일에 대하여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에베소서 1장 13절 가보면요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성령의 인침을 말씀할 때이 인침은 소유의 의미입니다 보장과 보호 반드시 그 일에 대하여 기필코 어 하나님 성부 하나님의 그어 결정하신 그대로 반드시 그것을 소유하겠습니다 그것을 그대로 어 보장하겠습니다 이어내고야 말겠습니다 그래서 환도뼈에 손을 넣으면서 맹세를 하는 거예요 그 일을 이루고야 말겠다는 인침이죠 이 본문은 오늘 본문은요 어 아들의 짝인 신부를 찾아서 데려오는 찾아서 데려오는 그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이 창세기 24장이 기술되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단순히 단순히 그 그냥 이삭의 신부를 찾아오는 일에 저 가나안 땅이 아닌 저 메소포타미아 그 자신이 떠나왔던 고향까지 찾아가고, 그리고 그 갔던 그곳에서 어 이삭이 가는 게 아니라 반드시 한 번도 얼굴도 본지 않은 이 여인, 이 여인이 어디로 오는 거예요? 예. 가나안 땅으로 오는 이 문제, 강을 건너서 오는 이 문제. 이거 결코 쉬운 문제 아니에요. 예. 이 문제를 설명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그 며느리 되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아들 되시고 그에게 안에서 아들들 되는 교회인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실 수 있었으며 할례 언약이죠 십자가 사건으로 구원하실 수 있었으며 그 일에 대하여 어떻게 그 일을 맹세하시며 인치시고 찾아오신 성령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루어질 수도 없는 말도 안 되는 이 일들이 틀림없이 되고야 많은 것을 우리는 창세기 24장에서 거듭거듭 만나게 될 거예요 그 일을 하시는 저와 여,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그런 존재로 찾기움을 받은 거예요 이 은혜를 입은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창세기 24장은 창세전 3위 하나님의 언약을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예, 아브라함은 성부의 입장으로 이삭은 성자의 입장으로 또 종은 성령의 입장으로 그래서 아브라함의 며느리 찾기라는 오늘 본문의 제목은요 하나님의 교회 찾기예요 이런 오해를 하시면 안 됩니다 아, 그러면 에, 성령은 종의 모습으로 이렇게 파송받고 이렇게 보내지니까 그러면 훨씬 이렇게 뭔가 좀 이렇게 떨어지나? 아니에요 3위 하나님은 그 권위와 영광과 또그 본체와 이 모든 것이 동등하십니다 동일하세요 그러나 보세요 그러나 우리의 구원사역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는 일에 있어서 3위 하나님이 언제나 아버지 하나님이 결정하세요 누구를 내 네, 며느리감을 누구를 아들들 되는 이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택하시고 결정하세요 그리고 그 일에 바로 이 환도뼈 안에 맹세가 이루어지는 이 할래원약 이 십자가사건으로 아들 하나님이 오셔서 그렇게 실행하세요 종의 모습입니다 종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죠 하늘 영광 보자 버리고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 몸을 입고 오셔서 그가 잘려지시는 거예요 그가 생식이 잘려지듯이 베어지는 겁니다 쪼개어지시는 거예요 종이죠 그래서 인자 그리스도가 나는 섬김의 종이다 나는 종으로 왔다 그러시잖아요 종이에요 마찬가지로 성령 하나님도 그 우리 안에서 어 하나님이 차, 찾으시려는 그 일에 대하여 종의 모습으로 그 일을 하십니다 찾아오시고 또 교회인 우리를 그렇게 불러내세요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어떻게 우리를 불러내실까요? 성령 하나님이 어떻게 종으로 찾아오셔서 어떻게 불러내실까요? <웃음> 효력 있게 불러내시고 유효하게 불러내세요 오늘 본문 10절을 보세요 이에 종이 그 주인의 낙타 중 열필을 끌고 떠났는데 곧 그의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나 어, 여기 보세요 그의 주인의 모든 좋은 것 곳이에요 그렇다면 그 앞에 있는 열필, 낙타 중 열필이 그의 주인의 모든 좋은 것입니다 열필과 그 주인의 모든 좋은 것과 같은 거예요. 같은 거. 열필이 말하고 있는 그 낙타 열말이죠. 어, 열이 서, 성경에서 말하는 십 개명, 십, 십이라는 숫자는, 어, 완성의 숫자예요. 히브리에서 말하는 이 십은 완성의 숫자고 충만의 숫자. 그래서 십 개명 할때 십은 열 가지 개명을 말하는 게 아니라 개명의 대표예요 그런데 그 개명이 10개명 그래서 이, 그 정말 10개명이 율법을 대표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율법의 완성이다 할때 열인 거예요 그래서 열필 할때 이것이 열이 그 주인의 모든 것이 아니라 좋은 모든 것이죠 성령께서 종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 안에서 어떻게 효력있게 불러내시고 그 일을 이루시나 예 성령은 반드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신과 부활 그 이후에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오셔서 그 진리이신 말씀을 가지고 반드시 열을 완성하신단 말이에요 열, 개명 십을 10, 완성하시는 모습으로 성령은 우리를 섬기시고 우리를 불러내시고 효력있게 굴러 구원해내신다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말씀을 볼게요 16절이에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그는 누구예요?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말하죠 진리의 영이라 성령을 진리의 영이라 말씀합니다.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안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무엇으로요? 그 주인의 모든 좋은 것 진리의 말씀으로 오시는 거죠. 진리의 말씀으로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오시고 그 말씀으로 하나님이 결정한 아들들, 구원하기로 한그 하나님의 교회인 그들들을 그 말씀을 가지고 완성시키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진리의 영으로 오셔서 너희 속에 거하겠다. 26절에도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의 신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으로 효력있게 유의화하게 찾아온 교회를 불러낸다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24장에서 이 엘리에셀 늙은 종이 주인의 뜻대로 그리고 주인의 뜻을 알아서 기도해요 그리고 그 기도대로 그대로 요구하고 그 기도대로 모든 일을 완성해갑니다 그리고 그 기도가 를 끝나기도 무섭게 그 기도대로 모든 일들이 결정되어진 교회인 리부가가 그 모습 그대로 합니다 정말 드라마죠 이것이 하나님의 창세전 언약 안에서 구원하기로 예정되고 선택되어진 백성들 안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할례 언약을 통하여 그 일을 이루시고 그리고 보내지어진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그 되어진 십자가의 은혜를 가르쳐주시고 깨닫게 해주셨을 때 이루어지는 순종의 역사 가겠나이다. 내가 그대로 따르겠나이다. 묻지 않고 하는 이게 세상은 알 수도 없고요. 세상에서는 이해될 수도 없는 일이 교회인 성도에게서만이 벌어지는 일이라고요. 이, 이 놀라운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물어야 됩니다. 나는 성령의 음성을 듣고 있나? 나는 성령의 음성을 지금 듣고 있다라는 말은 뭔 소리예요? 예, 나는 점점 진리의 말씀이 깨달아졌을 뿐만 아니라 진리가 되어가고 있나? 나는 내 의지가, 내 뜻이 나의 선하게, 나의 옳고 그름이 하나님의 진리 말씀 앞에 매 순간 굴복되어지고 하나님의 뜻 앞에서 나는 무력해지고 있나? 여보, 여러분 이것이 성령의 음성이 듣고 있는 그래서 주의 영광을 보고 있는 자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창세전에 나 예정했대 그리고 나는 그 안에서 구원 받았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십자가를 믿는다는 사람들이 그 십자가의 효력 있는 발생을 이루시기하여 성령이 오셔서 진리의 말씀을 증거했을 때그 말씀을 들으면서 순종이 나타나지 않아 의지의 항복이 벌어지지 않아 어딘가 이건 모순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께서 종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 안에 창세전 언약을 어떻게 실행해 완성하시는지 이 모습을 우리가 놓치지 마셔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 아브라함의 그 신부감 찾는 말씀인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를 찾는 것이죠 근데 이 일이 이렇게 되어진 거예요 에베소서 1장 11절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의 결정이랍니다. 그 성부 하나님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 공동 상속자가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에베스 3장 6절에 가보면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누가요? 이방인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상속자죠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틀림없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방인들입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관여하지 않았고 하나님에 대하여 감각이 없었던 자였으며 하나님에 대하여 사랑하지 않았던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에 결정하심을 두시고 우리 안에서 공동상속자가 된 우리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찾아오셔서 내가 내 안에서 그 하나님 안에서 내가 예정된 자라는 틀림없는 만남 벌어지는 것은 성령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실 때내 안에서 어떠한 반응이 나오냐는 거예요 3장 11절에도 보면요 곧 영혼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예정하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 안에 매 순간 매 사건 사건 속에 우리가 살아온 모든 일들이 삼위 하나님의 언약 성취의 과정이었다고 그렇구나. 이것이 예정된 하나님의 자녀들 속에서 벌어지는 진리의 말씀 속에서 벌어지는 놀라운 효력 있는 부르심이에요. 맞구나. 어, 이때 하나님께서 어. 나에게 복 주신 거였구나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께 내 인생의 짐을 맡기게 된 은혜였구나 그리고 비로소 선과 악을 결정하는 이 주체자의 이 모습이 이것이 깨어지고 내가 의지가 무너지고 하나님께 정말로 엎드려지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예정 안에 있었던 자였기에 지금 내 안에서 효력 있게 진리의 말씀이 나를 불러내고 있구나. 이 이것이 벌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살아가는 것에 있어서 문제를 보실 때요, 아 이건 내 개인의 문제야라고 보셔는 안 돼요. 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창세전 언약 안에서 나에게 두신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해가는 성취하는 하나님의 그 언약성취의 문제인 거죠. 우리가, 우리가 고민스러워하고 아파했던 모든 시간과 가정들 그런 거기에 내 개인의 아픔과 내 개인의 벗어나야 될 상황과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이미 하나님이 결정하신 그 안에서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 나로하여금 항복하게 나로하여금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그래서 믿음의 원리대로 하나님 앞에서 살겠습니다 성령의 일하심처럼 내가 십자가의 은혜 붙잡고 성령의 사람으로 순종하여 살겠습니다 그 길로 우리의 문제를 다루시는 거예요 오늘 이한 아브라함의 인물을 통하여서 우리는 두 입장을 살펴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대할 때 성경을 읽을 때 요즘 우리 교회 곳곳에서 성경을 함께 읽잖아요. 성경을 읽을 때참이두 부분에 대하여 난해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어, 각 인물들을 통하여 하나님 자신의 구원 역사와 또그 일에 통하여 우리를 그 하나님과의 정상화되는 관계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이, 이 부분을 놓치지 마시고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 우리 역시 죄인인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들로 그래서 하나님의 교제 안에 나눌 수 있는 그런 자들로 만들어가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 인생 속에 이렇게 찾아오시고 다루시고 계시구나. 이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속에 함께 역사하고 간섭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놓치지 마시고 이 틀림없는 언약 안에 있는 백성으로서의 든든한 여러분의 신앙여정 되기를 주의름으로 축복합니다.